여기는 출근길입니다. 차가 엄청 막혀요. 나는 돈 떼어서 보여줘도 귀엽다는 거야 나는 근데 귀여워 야, 귀여워. 귀여워 나 너무 화가 나는데? 야 너무 귀여워 빡쳐난 진짜 야, 오늘 바꿔서 들고 줘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? 올지도 몰랐어 음. 이제 퇴근 제가 일주일 정도 수두에 걸렸었거든요.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엄청 아팠다가 오늘 병원에서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외출을 합니다. 좋아. 아 얼마 만에 외출이시죠? 와나 열흘만이야. 나 진짜 야나 진짜 자가 격리야 이런 기분이니? 아, 아, 진짜 정말. 집 안에 있을 때도 찍었어? 아니, 하죠? 찍을 수가 없었어. 근데 얼굴 너무 심한 거야. 아 그래서 못 찍고... 그 찍을마다 상태도 아니었어. 이랬죠. <웃음> 음, 너무 이상하다 근데 많이 일주일만에 진짜 괜찮아졌지? 응. 음. 나 정말 6시간에 한 번씩 다약 먹고 바르고 이게 다 터졌어. 너무 음 아팠어, 진짜. 근데 우리가 잘한 건가? 아니, 비비큐가지고. 내사 아, 아, 진짜 진잘 나온다. 아 전면 카메라 너무 예쁘게 응. 나오는데? 헉, 사고 싶다. 근데 가격이. 이거는 11%? 이거 아니었 이거 아니었나? 아니야, 아니, 하나였어. 이거 <웃음> 이이어다 이건... <웃음> oh 맛있어 캐나 그러면은 MC 마크스톰은 이제 내일 퀵으로 발송해 드릴게요. 네. 오늘은 출장인데, 저기 멀리 파주까지 가거든요. 5시쯤에 일어나가지고, 준비하고 가고 있는데, 지각이야? <웃음> 지각할 것 같아요. 얼굴 짱 부었네? 슨여 <웃음> 6시 40분 콜타임이었는데, 아무도 안 왔어. 내가 제일 빠른가 봐요. 어, 어. <웃음> 어 우리 허실장님뭐 하는 거야? <웃음> 아, 나 미치겠다 진짜. <웃음> Give me a call baby baby 지금 나좀 봐줘. 이제 사람들만. 그래서 우리 둘이만 오붓하게 sweet한 시간 보낼 수 있어. 진짜 나직달게 <웃음> 신문, 역시, 김밥. 김밥. 어, 이거 스티커가 달라. 다른 맛. 근데 되게 고민하잖아. 첫 실장. 어, 귀여워. <웃음> 춥지? 밥차 <웃음> 냄새가 장난 아니야? 기대됐어. 밥차. 오늘의 밥. 와, 잘 먹겠습니다. 얘도 <웃음> <내려봐. 웃음> 되게 이쁘게 <되게> 담았다. <웃음> 그대로 있다. <이렇게.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빨갛다, 빨갛다. 빨리 와, 진짜 맛있어. <웃음>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안 왜? 맛있지? 응 진짜 맛있어 뭐가? 고기 너무 맛있어 진짜? <웃음> 미쳤다 저희 일찍부터 맛있어요 오늘은 흩불리 해야 수육 1차로 안 돼. 다 수요일 차 안돼 2차 가야 돼 오늘 여기 촬영장에서 저희 구독자분을 만났어요 아, 어떡해 연출팀인 것 같아 아 추워 근데 아, 너무 추워 어떡해 아, 너무 추워 아, 너무 춥당 아, 촬영이 안 끝나 추 일하러 가야지.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으아 수고하셨습니다. 어, 어떻 영상 촬영이 한시간이일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? 내가 10시간 딜레이는 해봐서 누구라고 말을 못 하지마. 잠아만 잠깐만. 조명. 나 아, 이제 이쪽만을 위해 일하겠어. 어, 불딱꺼지는모어서 아, 되게 완벽한 그... 브이로그다. 오늘은 옆에 보고 있어. 얘랑 자몽에이다, 갑시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오늘 식당 빌린 기분이었어 우리 허 실장 남자친구 생겼지? 퇴근하고 집 가요 퇴근 성 <웃음> <돈> <돈> <돈> <ś letsHuh> <돈> <목소리가> 네 친구가 일하는 일산 케어샵이에요 오 좋다! 어, 안녕하세요. 어제, 우와, 우리가 출근해봤었는데. 우리 안 감았어? 지지, 지지. 아, 전 어떻게 그렇게 출근할 수 있어? 오, 되게 좋다. 뭐야, 퍼스널 컬러도 하는 거야? 네, 퍼스널 컬러도 진단해줘. 어? 알잖아 그래, 그래, 그래도. 나 아, 이쁘게 해줘. 음 근데 혹시 저보다 약한데? 너 집에서 몇달 해줄 때보다? 그게 전에 하던 뷰러 방법이 좀센거 같아가지고. 음. 아예 뿌리 쪽 가까이는 살짝 띄워두고 그 위에서부터 찍어주는데 컬 주면서 찍었거든? 그리고 뿌리를 불고데기로 했어. 촬 영이 있 기도 하고 난리 났 네, 난리 났어 <웃음> 너무 좋아. <웃음> <웃음> And then the CDC, the c e d i t card, and the shop card, put it on. 집에 왔는데 어쩌냐 <웃음> 나 화장은 못 지웠는데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이게 오늘 사용한 브러쉬들인데 얘를 다 세척해야 돼갖고 제가 또일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 세척하고 그 다음에 제가 씻으려고요 이렇게 창백하게 나오지? <웃음> 어, 되게 창백하게 나오네? <웃음> 뭐지? <웃음> 여러분 얼마나 추웠냐면 물티슈가 얼었어요. <웃음> 물티슈가 얼었어. 너무 파스락파스락 걸려. 파스락 너무 입술이 없어 보여가지고 입술 발랐어요. 입술 뭐 발랐냐면, 그니까 칼립스의 블루밍 로즈 이쁘죠? 어디야? 어디야? 어디야? 잠깐만. 어디야? 진짜 한 줘. 찍었네. <웃음> 아, 늦겠네. 황아 환교로 갔어야 됐는데, 분당으로 빠졌어. 오. 여기가 아니었어 아, 나 바보잖아 오늘 너무 오랜만에 운전했나봐 여기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저 그래도 어찌저지잘 찾아와가지고 200m 남았는데 오늘 몇 킬로를 돈 거야 정말 바보 바보 미디포스트 여긴가? 저긴가 보네 그 저기 <웃음> 예쁘네 예쁘네 <웃음> 아이고 핀씨 렇게이 빨개졌어요 저 비밀번호 저 클라우드 12345 한번 해보시겠어요? 이게 뭔가 색깔을 음... 이번에 신제품에 사용할 <웃음> 어 <웃음> 부케요 빈티지 부케랑 비자시스 음 부케 저는 개인적으로 <웃음> 이거 이거 <웃음> 제가 발랐어요 <웃음> 방금 집에 왔어요. 잠옷 갈아입었지롱. <웃음> 잠옷으로 갈아입었고 오늘 미팅 갔다 온 내용들 한번더 확인해보고 신상이라서 저도 아직 못 써본 애들이거든요. 오늘 애들도 좀 테스트해보고 어, 라이브 때 어떻게 얘기할지 조금 더 생각해보려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곧 화상 미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채팅창도 열었어요. 조금 전에 넘버즈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안 된대요. 진짜 본사에도 재고가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. 화상으로 하는 거예요. <웃음> 민망하네. 이렇게 화상 미팅해요. 어, 오픈하자마자 한 5분도 안 돼서 품절 됐다고. 오늘 휴일이라서 친구들이 저희 집으로 와요. 집콕 <웃음> 한두 개씩 만들다 보니까 엄청 많아졌죠? 엄청 많고, 몇 개는 또 선물도 하고. 여기 말고도 여기에도 지금 제가 만든 캔들이 한가득이에요. 마켓컬리에서 밀키트를 주문했는데, 이렇게 빵에 만들어 볼 거예요. 친구들이 오니까. 내가 만든 빵에. 내가 한 파네. 파네. 파네. 파네 좀 이뻐 보이는데? 비주얼은 일단 괜찮아 보여아 없으면 그냥 알아서 시키요아 백다방 시킬까? 나는 제일 큰 거. 잇 아메리카노, 아이스 아메리카노. <웃음> 근데 오늘 캔들 만들러 온거 맞지? 아니, 아니 아니. 먹으러 온 거였지 아, 사실. 홈 파티 맞지? 어. 아니 이거 썸네일 각 찍어야 될것 같아. 잠깐만. 근데 내가 몰랐는데 카카오랑 카카오 사놨었어? 카카오랑 넷플릭스 사놨더라고 와... 그래서 얼마 몰랐는데? 나엉물려하지 그래? 나 계속 부동산만 했으니까 <웃음> 관련 없겠거냐고 는데 와... 나 알게 모르게 내가 또 과거에 송아랑이 기특한 짓 했더라고 <웃음> 요즘 제가 캔들 만드는 게 취미라서 이렇게 집에서 캔들을 만들 거예요. 각자 마음에 드는 향을 거 뭐야? 찾았음? 끌로에? 아까 끌로에가 어떤 끌로에? 난 저거 빨간 뚜껑. 끌로 이게 끌로에. 빨간 뚜껑이랑 끌로에 두 개. <놀람> 우리 예전에 떡 케이크 만들었잖아. 진짜 아 못하다. 맞아. 막... 맞아. 언니 그때 엄청 힘들어하던데. 진짜 못해 만들기. <놀람> 이렇게 녹이는 거예요. 막. 우와 다들 어쩜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어 이거 마지막에 만든 것들인데 얘 엄청 기대돼 와, 이거 진짜 쌀기우유 그거 같아 맞아. 맛있어 보여 뭔가 다 달아줘 얘는 망가졌어 쇽상해 어, 아, 이거 향 너무 좋은 내 스타일인데 아, 아쉽네 언니 이렇게 해서 이거 옷장에다가 걸어두면 되겠다 아음 근데 이렇게 해서 옷장에 걸어두면 되겠다 아이 이 채로 해도 되겠다 오늘의 아랑로. 짜잔, 꾸역죠? <웃음> 일하러 갑니다. <웃음> 밖에 비 오네. 자 <웃음> 오늘 3CE라 하는 카카오 라이브. <웃음> 카쇼 러버 카쇼라고 하는데 오늘 갑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길 엄청 헤맸는데 오늘은 그래도 안 헤맬 수 있을 것 같아요. 도착했어요. 엄마저요 결코 전 당황하지